<웃음> <웃음> <웃음>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잠시만요. 세팅. 그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는 날마다 GT5에서 시민들의 돈을 줍고 다닙니다. 그에게는 55%가 필요합니다. 아, 좀 아닌 것 같아. 아, 어쨌거나 55% 넘는가감사드니다 아, 이런 거 아셔도 되는데, 어? 농담으로 달라고 어, 한 건데 어, 진짜로 치네 아이, 그래. 정말로. 어? <웃음> 친구가 벨럼 좋다는데 벨럼 좋나요? 벨럼이요. 일단 습격할 때 필수 이동산이에요 지금 가신거 아니죠? 벨럼 사지 마세요 김도진님 이미 늦은거 아니겠지? 습격해서 모험 돈으로 벨럼 사고 로, 왔다고요? 로, 김 도진님? 로, 로, 로, 로. 벨, 벨럼 사, 사셨어요? 아, 아 벨럼이요? 그걸 타고 여행가시면 정말 재밌을거예요 이미 사셨는데 어떡해 이미 사는데 나쁘다고 말할 순 없잖아 게다가 페가수수는 환불이 안돼요 또어 뭐야 여러분들 세바 지금까지 즐거웠어요 세바 세바 세바 다음 주에 봬요 여러분들 세바 가 아니라 가지 마세요 어, 와, 버튼 눌리는 디테일. 그 타가 진짜 이런 거잘 만든다니까? 롱핀이 좋나요? 코사트카가 좋나요? 롱핀이 더 좋습니다. 귀신 클리어. 저 같은 경우는 실버. 수비 55% 160만 238달러. 한 번에 미션으로 160만 달러. 이제부터 좀 트롤스러운 컨텐츠를 해볼 겁니다. 호박을 모아서 동물이 내봅시다. 뭔가 강아지나 새 같은 거 나면 좋을 것 같아요. 호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호미나철를 발사. 보시면은 터지지 않는, 어? <웃음> 보시면은, 터지지 않는, 어? 아, 터진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자, 어박을 드시면은, 술에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동물로 된 사람이 필요한데. 고양이가 있다고요? 고양이? 세야, 반갑습니다. 세야, 세야, 세야. 고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양씨? 아, 이걸 타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지호님. 환각성인장 왜 이렇게 안 나와, 진짜. 폭발? 어어, 어어. 아 옵트 <웃음> 빌려주신 분 죄송합니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받아야겠지만 그 와중에 한글 또한돼 컨트롤 시프트 한영 안되죠 윈도우키 두번 누르고요 아아아 채팅 열고 윈도우키 두번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그 차다가 한글 안칠 때 윈도우 두번 누르세요 근데 누군가 동물됐어 세세세 지훈님어지훈 세세세 세세세세 공백님 새열감제 뜨죠 세세세세세 세, 세, 세, 세. 폭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 댕댕이다 댕댕이 안녕 댕댕이야 어 아, 공격 가능하죠 아 드디어 슬로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 왜거지를 못해 아 지오님 자, 지오님 세바갑니다대정모드 최후의 날이요 최후의 날 얘네가 이제 새로 나온거예요 사냥가면 내가 처음부터 라이더 이 가면 처음부터 가면 뭔가 좀 무서워요 이 공백님 가면 보세요 이런분들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이겨요 그냥 3분 동안 버텨야 돼 라이더를 근접 공격으로 잡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방탄복만 챙겨 이것만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